그니까 아까 승관씨가 처음 낸 의견 음. 그 오프닝 로고송이나 로고송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게 어 좋은 효과가 음.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 그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1분짜리를 제대로 풀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20초짜리만 짤맛하게 20초 30초만 만들 거냐 근데 나는 솔직히 한 10초 2 0초짜리만 음. 1분짜리를 다 만들기는 음. 왜냐면 우리 멤버들의 나는 개인 파트를 막 살리려고 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딱그 마리틀 그 그정도야 아 근데 처음에 난 20, 30초 처음 오프닝성으로 계속 들어가면 나는 나중에는. 나도 안 들을 안것 같아. 들을 것 나도 태어난... 나는, 나는 그렇게는, 그러니까 안 듣고 듣고를 떠나서 우리만의 메리트 우리만의 재가 그래서 내가 말한 건 15초, 그러니까 23, 23초인데 막뭐 3초는 길수 있는데 20초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줘야. 그냥 이거는 그냥 고잉 세븐디 시작할 때 들리는 그냥 그 노래라고만 로만 생각을 하면은 캐럿들이 듣기에는 그냥 이 노래를 그냥 듣고 그냥 부담받 바로 흘러나오는 그 정도로 알수 있단 말이야 아, 아, 아, 저게 아, 저게 아,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저렇게 2, 3 0초 나오면 조금 긴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애니메이션 재밌게 본거 있으면 o s t 기억 남고 약간 이런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음. 하자 2, 30초 되는 오프닝 선과 고프닝성에 그 맞는 영상이 있어야 돼그지 그치? 그치. 그치 그걸 만든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잘라서 만들어 넣,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어.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이 30초짜리 오프닝송인 거네 그냥 나는 우리 그냥 세븐틴 그냥 시그니처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이 드는 거야 어. 난 개인적으로 어. 애니메이션 OST처럼 나왔으면 좋겠어 어. 약간 이제 장르를 좀 얘기를 해봐야, 해봐야 될 느낌이지 원흥은 약간 밴드 음악? 어, <목소리> 이렇게. 바 나는 개인적으로 기미는 나도. 나도 이런 게 좋아. 오늘도 아 내리 좀더 바뀌긴 하지. 난 약간 이딘 했으면 좋겠어. g o 고잉 고잉 고잉 고잉 고잉 고잉 고잉 고잉 고잉 좋아 좋아 좋아. 아, 나는 보사노바 어? 그, 보사노바보사노바좋은은데 어, 약간 재즈. 아니면 아카펠라로 만들어도 되겠다. 아예 목소리 아까로나. 악기로만. 목소리 악기로만. 그잖아. 녹음해 가지고 만들면 어때? 이제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것같더들요 그러니까, 이거 막그지시거거 어. 녹음해서 부담스럽지도 아예 스럽지 어. 만들고. 맞아, 맞아, 맞아. 사실 당장 지금 여기서 음악을 못 만드니까 나중에 뭐 작업실로 모이든지 뭐 어, 하나. 그러자. 그래, 그래. 만나서 더 얘기를 해보자뭐 어. 어, 비트를 어느 정도 우정에 적해 주고. 음. 그고 와서 멤버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그 비트 위에 자기 하고 싶은 뭐 멜로디나 입혀 뭐, 뭐, 보고 가사를 보고 그걸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율 좀해 보다가 만드는 게더만들어야 의의가 어, 있는 거 같아요. 그, 그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영상을 입히겠지. 음악이 나와야지 그림 넣어주면 되니까 노래를 먼저 그까 어, 야스 어, 음악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 보자. 네. 밝고 희망차고 좀 진얼찬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해내줄 거야 가끔씩 나라라 그대. 어? 오, 약간 스토리 그렇지. 어, 약간 새벽 어, 비치 같은데 그그 어. 그 꽃게 꽃게 나오는데. 어, 이게 어. 뭐야? 어. 이게 1 번, 아, 2 번. 오! 거? 오! 좋은데? 아나이 <웃음> <웃음> Go in 번 Go in g 아, okay. <웃음> <웃음> <웃음> <웃음> 3번 <웃음> <웃음> 어, 어어 <웃음> 뭐, 아, 것도 약간 좀활기찬나 활기찬 게 좋은데 좋은 어, 어, 이거 좋은데? 4번 네. 나는 어.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로 어. 여기 나는 하고. 3, 4! 잠시만요. 3번 오프닝 4번에는 그러면 이거는 이 리프 따라서 멜로 삼 되겠다 음. 2번 2번 2번 2번? 2번 아닌데 2번 아닌데 개인의 취하으로 전중에 이거 얘한테 보내줘 노래 만들라고 <웃음> 아, 어, 어, 아, 이거 성야이성야 야, 야, 이거 야이야 이거 부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o 이거 뭐야? 이 b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거 가 아, going, going, 어, 가 아, 나,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나왔어요, 뭐. 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모두. 또 좋아, 그렇지. 좋아, 잘 지냈어요. 모두. 라임이 계속 말씀하셨잘 지냈어요 모두. 뭐 널. 뭐. 널 기다렸어요 나도. 널 기다렸어 나도. 널 기다렸어, 나도. 뭐. 빼내줄게요 어둠 속에서 아좋네 기억 다 Odum, Yodam, Yodam, Yodam, Yodam, y 3번, 4번 쓸 거지 그러면? o d a m y o 가 a m y o d a 좋아 o 시뭐 m Yodam, y o 잘 지냈어요 모두. m y 와 어서 모두. 음. 우리는 비행기 모두. 모두. 미안.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진, 너무 저 네온이 <웃음> 조명이 너무 센다 그치? 잠깐만, 너무 빨갛게 나오는 거 같은데 근 호시야 너무 라임에 집합 가해될거 같아? 아몬드 모두 모두 <웃음> 보고 싶어 우리도 보고 싶어 보고, 보고 싶어 우리도 <klassik2>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좋아해요 저거 저어저저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Jummy r o c 안 i s h i g a n he and Gan and G. Don't go to the color. I'm not a l i t t g 다 o i n u t e Oh. c g o i 이불 속에서 고잉 아, 어 좋다 침디, 침대 위에서 아니면 이불 속에서? 이불 속에서가 뭔가 약간 더 감... 포근한데? 어, <웃음> 포근한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going. going. going 언제든 고잉한다 going. 고잉은 어, 언제든 고잉 고잉은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오 진짜 좋다 고잉은 언제나 이거 음악이 맞 이 a n d y Sodium, Bono, Boshi, Bosso, 이 i t o Otoni, r j u m 이렇게 이간이 s 가는지 정말 hear and see s o m e s i s e 5, 이 7, 끼는 e 의 엄마들, 보호시도 저어 g 너 얘기, going, going. Okay. Uh -huh. Five, six, 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 인고 n 은 언제나 너에게 g o i n 지나 o i n g 경훈이 잘 지냈어야 모두 <웃음> 보고 싶었어 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Going, going, going. 아 좋아 좋아 가 어, 들으면 해봐. 어떻게 돼 <목소리> <목소리> 내옷으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어, 어차피 또 녹음 또 있을 거 아니야. 또어 이거. 아, 자, 이거는 1 번. 음? 음. 야원성이야 이렇게 하야얘 음, 어. 진짜 빨리 먹 <웃음> 내가 뭐 했냐? 너네가 했지? 역시 전작 <웃음> 여기서 엔딩송. 엔딩으로 할까요? 오케이 okay, 엔딩으로. <웃음> 이런 거? 엔딩, 엔딩이니까 다음에또 만나요라는 다음, 다음에 또만나라 또, 또또 어. 아, 그, 어? 어? 다음에 a 또만나 m 우리 o r Tarto Manor, Tarto Manor, Tarto Manor, Tarto m a n o 세븐틴 이거 우리부터 녹음 되겠다 어, 그래. 어, 너무 좋 너무 좋아 어, 이게 들어간 아, 게 힘들다 아, 이거 자, 어, 맞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다음에 또만나 다음에 또, 아니야, 다음에, 또 다음 또 다음에 또 만나요 e o n e I met someone. I met s o m 요다 n e I met s o m e o n 에 I met someone. I met someone. I m 이거 s o m e o n 아이, 안녕하요 두전 첫곡. 시작해, 맞이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소인 <놀람> <고인> 세븐틴. 어 아, <놀람> 잘했어, 잘했어. 우리 하시겠지? 파이시 있하이 거. 다음. <놀람> <이> <놀람> <소원> 자, <이거 놀람> 다 다음에. 나, 두 나, 저지하딱세 번만 더 불러요. 아, 하여. 다음파이시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s e 음, 어, 아 이거긴 한데. 잘했어. 호준아 가자.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어저 올라가야지. 다다라. 다음에. 오케이 파이스 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웃음> <다음, 웃음> 올라가야 돼. 응, 예, 이거 잠깐 먼저 좋아 보세요. 괜니다저 다음에 그냥, 그냥 마, 라스트 나 이거 안 되면 그만할게. 야, 이제. 이제 올라가고 구분 안 올라. 자, 이거 진짜 해 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할게요. 맛고퍼 말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세퍼 말아요. 다음에 또 기세되는 인 네, 됐그어 달랬네. 맞아. 우리 우승스러웠래해봐 <웃음> 어, 어, 봐. 야, 이건 웃음이 킬링이다. 10시간을 다 하시면 플스 들어가야겠네. <웃음> 어. 네, 저희, 어, 고잉세븐들 우주 작업실에서 오프닝, 음악 엔딩 음악을 너무 들었습니다. 너무 어둡게 촬영했나 근데. 아, 근데 아니 근데 뭐, 이 작업실에서 내는 거 너의 작업실에 그 감성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아으로 나울 2017의 오프닝과 아우트로는 네. 이제 이 음악으로 함께 할 거니까 네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공인생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본 녹음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안녕. 꼬이 1틴 아, 뭐야, 뭐야. 오, 아, 오 세팅이. 와. 어, 이구 물을 넣은 야 맞아 얘들아 그나저나 어쩌거나 어쩌거나 어, 우리가 그랬구나. 이 로봇송 그곡 작업을 했어 <웃음> 아이고 어쩌나 곡이 두 곡이 나왔는데 아, 아 진짜? 아 이거 하다보니까 안 아, 곡이 진짜로? 버렸어 어. <웃음> 오늘 써랑 약간 박수같은 상황이지 둘다 어, 어. 너무 좋은 상황이지 <웃음> 요즘은 그거 한번 해주는 않냐? 얘들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그런 아. <웃음> 아, <웃음> 상황이 좀 달라 어, 네. 두 곡이 나왔는데 두 곡이 어, <웃음> 결정이 아니라 음. 두곡중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한 <웃음> 곡은 오프닝이고 n 곡은 오프닝. 엔딩? 약약인트트로아웃 i 트 g 진 느낌 둘다 n g o p e n 의견으로 p e n i n g opening opening opening opening o p e n i 등 g opening o p e 굉장히 러프하게 해봤어. 일단 완전 러프하니까 한번 잠깐 들어봐. 앞에 가사지도 있고 그리고 또이 가사지도 있고 노래도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안무가 생각이 난다면 지금 하면서 저... 들으면서 처도부터 지금 지금. 고잉 세븐틴 오프닝입니다. 상상해보아. 네. Hey! 결과 보여줄 네. 수 있으면 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점 5점 중에는 그렇게 드리고 싶네요. 어. 가자. 결점 6 점. 5점 중에 6 점? 아 저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게 버스 안에서 모잉 이불 속에서 고잉. 아 굉장히 센스 아, 네. 넘쳤어요. 제 가사입니다. 어, 어 아, 네 가사야? 네 어, 가사야? 네가. 어, 아, 진짜 이 진짜 좋다는데. 팬분들의 마음을. 어. 어디서든 보잉을볼수 있다. 어예뭐 어떻게 아웃트로 들어볼까? 엔디 그거은보은뭐 반응이 좋아요. 자, 아웃트로 갑니다. 아웃트로 들어. 아웃트 좋아요, 진짜. 뭐지? 우는지 아쉽게 아니, 소리 한번리는거야 킬링포인트 킬링포인트 야인트킬링포 뭔가 이아실수도 있는 이 영상보다 아, 아쉽다 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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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매일 다르게 녹음한 그 웃음소리를 내보내도 재미을것 같다는 아, 생각이 요웃음소리다 그것도 좋은데요? 그러니 아까 이게 막 방금 마지막 웃음소리가 한 명씩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웃었는데 한 명씩 이렇게 아 소리가 들리는데 딱 멤버들의 개성이 딱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한명한 한 명의 웃음소리랑 멘트 하나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어, 다하 게? 아니면 <웃음> 엔딩에 네, 네, 어. 다 같이 웃음소리를 듣고 마지막 한 마디를 따로 따으로 보고 그치 그치 아우 어, 좋죠 어, 아, 맞나요? 아, 맞나요? 아 맞나요? 이제 그 그걸 팬들 또 모아듣는 재미도 있을 거야요 아. 그런 식으로 이걸 랜덤으로 내보니까 아 오늘은 누가 나올까? 그치 그치 아. 좋은 아이들로 생각합니다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주인. 주인. 네. 여기 이그 부분에 고인 있잖아요 오빠라리츠로써 어디고 아 어디고 약간 그 고인권 아 여기 고인.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이뤄요. 고잉 그 부분을 응. 영상 이렇게 응. 넘어갈 때마다 아프신 거아니에 이건 또 쓰면 좋겠다. 좋은 아, 아이디 아, 아,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잠슈아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아 역시 잠시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근데 뭐 음악은 어쨌든 다들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음,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촬영을 어떻게? 아 그러니까 또 아이디어도 어. 지금 낼수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오프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무가 또 여기 들어가 노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순간이 어, 멋있어. 뮤직뱅크 그 무조건데 헐리데이 때버너이 파티 있잖아. <웃음> 자수자수 자수해, 자처럼 뭔가 좀 이렇게 귀여워 뽀짝하게 나와주세요 아, 좋은 것 같네. 근데 아, 오프닝 때는 이제 그래. 안무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엔딩 때는 어떻게 되는 엔딩은 내가 보기에는 엔딩 안무를 하는 것보다는 음. 그냥, 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그 구조 마이걸처럼 자연스럽게 딱 깔아 들어가어요 음. 나는 엔딩 때 약간 딱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재밌는 장면이나 아, 거기서 딱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빡빡 멈추고, 장면 멈추고 이거 네. 노래 나오면서 이런 기울지 않아가지고 비슷하게 <웃음> 우리가 그 모니스태티에 있 화해? 그한 장면 장면을 약간 멈춰가지고 어, 아, 이러는 게아니라 그래 그래 컨트롤서 그래, 그래, 아, 아, 아, 하는 거잖아. 촬영하잖 어떻게 뭘게 <웃음> 오프닝 정도에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아, 그래. 어려운 막 What e n t e e 이 아니라 뭐 우리 메인 안무 있잖아 뭐 이런 이런 거를 어, 뭐 한다고 아 이거 아, 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좋다 그래서 뭐 이불 속에서 이러고 있고 이게 고잉의 버스 네, 안에서 하는 거지 좋다 고잉 야이러다 간다 오 <웃음> 이불 덮어서 <웃음> 이러고 <있고>. <웃음> <웃음> 언제나 이러고 있고 <웃음> 언제나 다 지르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어, 이게 고잉댄스인 거네 해보자. <웃음> 모두 보고싶은 소리도 어차피 이렇게 시간이 안가득히아 <목소리도> <가득 목소리도> 특이한 상황에서 좀 약간 웃음 포인트를 넣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 약간 무대에서 진지하게 애를 노래 부르고한 명을 내고 있는 거지. 그걸 약간 저 영상에 잡아가는 부분을 넣고 어, 그래. 어 아, 그래. 언제나 고잉. 어 언제나 뜬금 없을 때 뜬금 없을 때 고잉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약간 이거지. 좋다 좋다. 어 그렇게 하는 거 기다. 어. 야이 어, 야, 정도 팔 쓸데없이 고급스다고급어 이게 간다, 이, 간다. 다 고잉. 얘가 어, 간다. 디테일이 있어. 이불 고잉. 이불 속에서도 이불 <웃음> 속에서도. <목소리도 웃음> <목소리도 웃음> <웃음> 고잉? 버스에서도? 버스에서도? 고잉? 뭔가 쿡스요 하면 새로운 거 나올 거잖아그 어, 그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스요 갑자기. <오는> <웃음> <힌트> <웃음> 와 준이가이니가 주니, 주니가 가주저가 주니가 가 주니가 주니가 주가 주니가 주니가 주니가 주니가 주오오오니가 주니가 주니가 주가 주니가 주니가 주니가 자니가 주니가 주니가 주니가 주니가 주 응. 두루, 두루, 두루. 오, 야 마지막에 이거 너무 와! 야 이거 내가 들었도이일하내아너 진짜 대박이다. 두루가 두루가. 두루가. 같이 한번 이고 하면서 아, 어, 뭐 살살 어, 잠시만, 이분 어디 뭐 어디서 지금 <웃음> 그 지명 받, 지명 받았지. 아, 형이 이 한다고. 영상을 또어서원우 아니야. 영상. 아, 영 원어. 영상 아, 원우 영상을 해서 원우는 기초 체력도 좋아 가지고 아니 기초 체력도 좋겠 원어는 열심히 기초 체력. 재밌고 재밌게 있을것 같아. 오케이. 원 그러면은 나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원우 디노 원우디호 하고 원디. 마지막에 이제 춤을 추면서 B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 어, 정말 가면 안되고 그 자리에서 가는듯한 느낌을 줘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아, 픽스된 고잉 세븐틴 오프닝의 오프닝 안무까지 하면서 네. 끝마취볼게요 세븐 고! 어 이거 스안